그 옷을 입으면 좀 <웃음> 허리 숙였다가 다시 이렇게 일어설 때 훨씬 이렇게 장력으로 당겨주니까 허리 지금 숙여 있을 때 이렇게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음. 버틸려고 하는 아니면 손을 집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있어도 뒤에서 잡아당겨주고 있으니까 훨씬 허리에 무리가 덜 가네요 느낍니다. 어, 들 때도 탁 er. 허리 좀탁 무릎 빼고 무릎 빼고 자이 상태에서 빼고 <웃음> <웃음> 잠깐만요. 이거, 이거 하다가 안 하니까 허리 <웃음> 대문 <대부분> 아픈데, 이거. 아, <웃음> 느낌이 오지, 그냥. 스포노버! 네! 아, 이게 뭐예요? 희한는걸잘보달요 등에다가? 시대가 조금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시대가 변, 변했다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끔 또 이런 장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게 뭔지 오늘 이거에 <웃음>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웃음> 자, 한국농산TV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식포농부와 함께 이 농부들의 허리를 보호해 줄 아주 좋은 제품을 소개하러 이 자리에 샀습니다 자 어떤 제품인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짜자잔 야 요건데 <웃음> 요게 어떻게 허리를 보호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뭐죠 여기? 에브리라는 제품입니다 이름은 제품 이름은 에브리 예. 요게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차고 농업, 농작업을 업농 하시게 될때 예. 허리를 보호해주는, 보조해준 힘을 또좀 덜어주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들기로는 무슨 머슬 슈트라고 해가지고 어, 머슬 수트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영어로 그렇게 명칭을 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보통 근골격 보조 수트라고 합니다. 우리 슈퍼은뭐 이거 한번 입어보고, 과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지금부터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선을 맞춘 다음에, 요거를 이런 식으로 차게 됩니다. 네. 네. 살짝 돌아 보시면 엉덩이 부분이 보이는데, 네. 이 엉덩이 두 번째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좀 이제 이렇게 해서 타이트하게 또 당겨서,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눌러서 이제 공기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30번 에서 40번 정도 눌러주시면 이 뒤에서 이제 압축이 공기압이 차게 되면서 힘을 받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우 특전사 같아 <웃음> <웃음> 아, 느낌 어때 느낌이 허리에 대한 느낌 하, 이, 허리 자체에 부담을 훨씬 덜 주고 이, 앞에 이 보호대가 다리를 잡아주면서 이렇게 굽힐 때 여기 스프링이 하나 달린 느낌입니다. 아, 스프링이 내 등에 있다? 네, 등에 있는 느낌입니다. 숙여, 수, 숙이는 힘보다 놓으면 탕! 이렇게 아. 튕겨지는 느낌 사람이 힘으로 약간 굽혔다가 힘을 빼면 그 자동으로 그냥 탁! 당겨지는 느낌 아, 용수철을 뒤에 달. 겨지 네, 느낌. 용수철을. 근데 용수철이 아니라 이제 이 공기를 삽입해서 공기 압력으로 그 스프링 장력을 강하게 약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인 것 같네요 무슨 작업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중간중간에 풀이 한 개씩 올라오는 게 있어서 풀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풀맬 아, 때그 옷을 입으면 좀 편합니까? 허리 숙였다가 다시 이렇게 일어설 때 훨씬 이렇게 장력으로 당겨주니까 허리 지금 숙여있을 때 이렇게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음. 버티려고 하는 아니면 손을 집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있어도 뒤에서 잡아당겨주고 있으니까 훨씬 허리에 무리가 덜 가네요 무게감이 확실히 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허리에서 15년? 15년! 네.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드는 게 우리 일이다 보니까 뭐 매일 날자루를 만져야 되니까. 움직이는데 조금 이제 여기 걸쳐져 있으니까 조금 불편한 감은 있었는데 이건 빼면 된다니까. 예, 네. 네. 괜찮은 것 같고. 어, 허리가 일단. 놓을 때 놓고 들고 할때 허리가 무리가 되게 많이 가거든요 지금 해보니까 전혀 뭐 무리가 가는 게안 느껴질 정도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어, 느낌 어, 들 때도 이기탁 뿌링처럼 탁빼고 빼고 무릎 빼고 자이 상태에서 빼고 네, <웃음> 잠깐만요. 이거 하다가 아할까 허리 대문 아픈데 이거. 어떻게 느낌이 오지 그냥? 어. <웃음> 할때 하고 안할때 하고 차이가 어, 허리가 대문 아픈데. 한번 지금 딱 해봐. 이 상태에서 그냥 하고. <웃음> 이거 한 아니야. 상태에서 하고 한번다 채워 가지고. 차이가. 어, 차 느낌 차이가 많이 난다 <웃음> <웃음> 이 많이야 많이. 많이 <웃음> 어 일단 무게도 부담이 덜덜 덜 무거운. 같은 느낌도 들고 일단 이거 빼고 하니까 허리 허리가 대부분 아파요 그냥 <웃음> <웃음> 허리가 아파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13년째 요, 요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 허리는 허리도 지금 지금 많이 아픈 상태입니다. <웃음> <웃음> 많이 도움지요 <되는데요? 웃음> 예, 예, 예, 이거 일단 허리 허리는 진짜 편한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이런 작업을 잠시 잠깐 할 때야 조금 착용하고 벗고 하는 그 시간도 걸리고 하면 좀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부터 지금 계속 차용경험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안 하던 걸 하니까 이렇게 좀 어색함이 좀 있었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 그런 느낌을 그렇게 못받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루에 이걸 갖다가 수십 바랫들를 이렇게 만져야 되는 상황 같으면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하루 작업했었을 때이 허리에 상당한 도움을 많이 줄것 같습니다. 이거를 하루에 20kg 짜리 1 0 개를 넘게 만칠 때도 있거든요. 0 개를 이거를. 그러니까 <웃음> 하루 종일 계속 이 이러고 있으면은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허리, 허리 나가죠? 허리 나가. 근데 음. 하, 여기 이제 이거 살 제는 사람 이 전남으로 이거를 착용하고 있으면은 네. 어, 움직이는 데 동, 동, 동선 자체가 짧으니까 우리는 음. 되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네. 아. <웃음> <웃음> 잠깐만요. 이거, 이거 하다가 안 하니까 <웃음> 허리 대문 <대부분> 아픈데 이거 아픈 <웃음> 느낌이 오지, 그냥? 허리 자체에 부담을 훨씬 덜 주고 이 앞에 요 보호대가 다리를 잡아주면서 이렇게 굽힐 때 여기 스프링이 하나 달린 것 느낌입니다